뭔 소리? 와! 하골 부숴버리게. <웃음> 야씨 <웃음> 오늘 게임은 Bad Guys at School이라고 해서 불리라고왜 학교에서 난리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거 멀티입니다, 무려 멀티 게임이고 일단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이 가능한가 본데, 아다 막혀있구나 지금은. 와, 뭐야! 반응해? 이런게? 오늘의 멤버는 라미, 연비 그 다음에 저 2D 한편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쪽은좀 어려보이고 요쪽은 좀 선생님인데요 저는 이분 좋네요 이분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약간 수학 가르치시게 생긴 어? 수학 선생님은 화살로 맞아선 안돼가 퀘스트 이름인데요? 야 이거 뭐야 선생님이 레프트 라이트 킥을 차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게임이 이래 그 다음에 인벤토리는 뭐죠 지금? 탭아 이게 인벤토리 GTA랑 좀 흡사 비슷한데? 설마? 설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누가 어디서 막 팍팍팍팍 치고 있는데? <웃음> 투디라야이 <웃음> 자식들아! <웃음> 그만 하네 선생님 죄송해요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Don't know how to win. You k 이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해잡아 n o w you k n o 아 y o 이 k n 이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야, 넥스트 미션이 떴는데 소방서에 가가지고 트럭을 훔쳐다가 바다에 던지라는데 이거 무슨 미션이 이러냐? GTA야? 저, 저도? 어? 저, 저도 그 미션 이러냐? GTA예요? 저도 그미션 떴는데. 뭐지? 게임 이상하네. 이 아, 학생에게 그 트럭이 운전되지 않도록 하세요. 어, 소방서, 어, 근데... 소방차, 소방차, 소방서로 가는 거야 우리. 야, 얘네 어디? 오케이. 라미야, 야, 얘네 소방차 훔치러 간다, 네? 라미야. 럭비보드 쫓기고 있어요. 럭비보드 쫓기고 있다고? <웃음> <웃음> 대박이다 이 게임 진짜. 어, 뭔소리 와! 아아 누꼴 부숴버리게 야이씨 차를 어디서 한펜하아아아 나 이제 날라다닌다 한펜하 이거 왜야야야야야차 아, 뒤집어졌어 좋아좋아 내몸 한몸 희생해서 차 뒤집어졌 일로와 너 그냥 따라잡기 한대 너있다 한발남았 오오 일로와 아, 일로와 <웃음> 누나 누나 여기 뒤에 좀 쳐줘 도안 어, 돼. 누가... 마무리해 마무리. 나 미. 아, 네. 아. 나도 쳤다. 오케이. 오케이. 불량 학생 차. 아! 남이씨 <웃음> 미쳤냐고. 으아! 야, 그리고 맵에 말도 있나 봐. 미션이 말 타고 학교 들어오기인데. 어? 차에 불났다! 어? 와! 아! <웃음> 난다고래난다고래 그래. 그래. <웃음> 아, 먼저 여기서 미션을 받아야 되네. 저 학생들한테. 여기서 응 음, 내가 먼저 받을거야? 아아아아아이 자식 하 <웃음> 도망가야지 응못 때려 나말 응. 어디있는지 봤지롱? 너나비차 <웃음> 터진거에 같이 터져가지고 에이 고블린아 야야야 이 사람 개 잘해 <웃음> 아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이 자식아 어디가 이 자식아 도 도망가, <웃음> 도망가. 이 빌런이야 저형 어, 슈퍼선생이야 어, 예. 슈퍼선생이야 슈퍼선생이야 지금 <웃음> 스파이더맨 나오는 고블린 개 아니야? 흠 <웃음> 아 여기 말 있다 말말말말 들어가 버리자 또 빨리 안돼 안돼 야야 말 들어간다 가야지. 야 학교에 말 들어간다 오우. 토이 스토리 우디야 지가 뭐야 이씨 <웃음> 들어간다 학교 들어서 달리죠 안돼 미션 페일드 하나, 아. 하나 내가 나했다 뭐라고 중력총을 <웃음> <웃음> 이용해서 다섯 명의 사람을 던지라고 잠깐만 <웃음> 헐 나는 양복 했더니 갑자기 헐크됨 헐크 됐으면 이 버스 좀 막아 야 학교 선생님. 난리났다 헐큰데 문이 작아서 밖을 못나가 야이씨 <웃음> <웃음> 형형 여기여기 뒤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중력권 선생님, 찾았어 선생님, 선생님, 애들... 중력권 아, 찾았다 일로 안돼 주력권 안돼 너 어디가고싶어 이야 제트팩 날아올라라 제트팩 제발 변기에 넣을게요 아 죄송해 제트팩. 미안하다 안패라 내가 미안하다 그래, 너 정신좀 차려져? 내가 정신이 야, 들어 <웃음> 어이씨 연비 연비야. 어, 어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웃음> <웃음> 나이스. 야, <웃음> 야, 잘 싸우고 있었는데. 봐봐. 야라 <웃음> 연비 아, 몸통 맞치기 아, 아, 아! 안 돼. 아, 눈매. 아, 눈매지. 바스요. 아, 눈매. 진짜. 아, 눈매. 와, 아야 아야. 진짜 선생님 아선생봐봐 아. 왔어, 왔어, 왔어. 나이스! 중력권! 중력... 아, 중력... 안 돼! 야, 벽에 끼었어 꼈어. 벽에 끼었어 꼈어. 여기서마저도 끼었어 아까 불도 저기 있었는데... 저거 저지 해야 되는데... 됐다! 나이스! 어, 뭐야? 아이고... 오. 아... 이렇게 하면 아. 이제 선생님이 이긴다! 오호~ 음. 재밌네~ 이번엔 내가 학생 해봐야지! 이 친구... 안녕! 난이 학교의 모범생! 케빈이라고 해 지금부터 이 친구에게 고백을 시작해보려고 해 안녕? 넌 뭐야? 저리 안 가? 이 친구는 내 거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이 녀석 잘 봤니? 나의 힘을 말이야? 야 포고스틱을 타고 학생들 머리를 다섯 번 밟으래 학생 밥은 먹고 다니니? <웃음> 아파요 학생 <웃음> 아, 여친 맛없다고 아, 너가 적었잖아 아, 학교 홈페이지에 아, 이 싹바가지 없는 여기다와여와아 일로. 아, 아, 무서워요 선생님 아, 무서워요 그런 걸 올려? 선생님 무서워요 학생 싸움 안, 좀안 해요? 안돼 안돼 아, 아, 선생님 너무 싸움 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학생 좀 치나? 많이 좀 치나? 맞좀 치나? 티옹? 티옹? 티옹? 아저씨 아저씨, 어, 아저씨. 어. 아저씨 아저씨 얘 날아다니네 아저씨 번벼 보시죠 선생 선생은 날아다닐 수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야 아 그렇지 드디어 아. <웃음> 선생님 이로 이러 이러 메타작이야 그냥 선생 진검승부야 아아아아 들어와 아, 아. 들어와 뭔 소리야 이거? <웃음> 아 미션 페일 됐어. 슈디야 카페 가서 음식물로 싸움을 일으키래. 선생부터 처리해. 선생부터부터. 때려 때려 때려. 어. 어. 그렇지 그렇지. 두고 빵 두고 빵 두고 빵 두고 빵 두고 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이고 아이고 나가 나가 나가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쿠션 5킬 안 쓸려했지만. 나가 나가 나가세요. 연비 선생님 나가세요. 주디야 내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음식물 아무거나 뭐 파밍해서 던져봐 빈손으로 아이씨 뭐야 이건 또 내가 이거 그만 안쓰는게 최루탄이다 최루탄이다 야뭐 총같은거 없냐? 총야 학교야 여기 임마 쉽게 잡을 수 없을 것이야 연선생 님빠 따가지고 왔어 잡을 수 없어. 연소수... 쉽게... <웃음> 쉽... 야... 쉽게 잡을 수없어 연선생 아, 어 선생 어 젊었을 때좀 놀았나봐 어? 껌좀 씹었나보지 어, 완에잘 놀았지? 어중요 유리하게 <웃음> 빠져나가는 걸. 아 여기서 안 써져요. <웃음> 어나 <야>, 푸드 파이트 <웃음> 시작한 거 같은데 나 푸드 파이트 푸파 그냥. <웃음> 아 음식 다 썼는데 없어 안 돼. 왜 음식 다섯? 쓰... 아 죄송해요 선생님. <웃음> 어허 학생 수업을 들어야지 왜 여기 있나? 아 불량 배들한테서 액티베이트를한 다음에 가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진짜 알았다. 야, 얘 너무 잘 써워. 나이스.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 누구죠? 네 <웃음> 얼굴 스태프입니다. 학생 누가 하늘을 날아다니라 그랬죠? <웃음> 선생님들 날아다닌데요? 아니 선생님은 날아다닐 수 있어요. 이거 학생 뭔데요? 선생들은 님 면허가 있어요. 브라체. <웃음> 이거 음, 음. <그렇지. 웃음> <웃음> 아. 어떻게 하는 거지? 빈손으로 빈손으로. 어서서서 다음 목표는 원장실이다. 가자. <웃음> 이야. 이야. <웃음> 아 잠깐만 <착하다. 웃음> 누가 선생님을 <웃음> 학생이 선생자리 뭐야! 왜 이렇게 입세! 왜 아, 우리, 우리 학교에 안기가 졌어요! 왜 이렇게 입세! 뭐야 저리, 이거! 이 학생 뭐야! 네, 저리가! 씨. <웃음> 아이 학생 뭔데! 저리.. 저리.. 저리 안가? 아, 아! 와! 오, 나 창문 깨고 나갔어! 저리 안가요? 어디서 이런 입이 거야 저리.. 저리 안가? 어디서 이런 입이 난거야! 저리 안가냐고! <웃음> 아! 아! 아! 아! 아. 그건 어, 낙서 해야지 아 잠깐만 드디어 낙서 해야지 어, 야 이제 오, 저리 일로 아,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네. <웃음> 안녕 나 먼저 간다 학생 어디, 어디 가요 풋볼 풋볼 풋볼 풋장지가이니 안돼 안돼 주워 주워 주워 봐라 봐라 아우 나이스 잡아 잡아 저거 잡아 디옹 디옹 띠용? 띠용? 난 간다. 선생님들. 학교 앞에 나와봐. 응. 와 드디어. 한펜 하트 연필. 아, 죽여.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이거. 야. 아, 잠깐쳐 아, 아. 낙서 좀할수 있지? 왜 괴롭히고 그러세요, 선생님. <웃음> 아니, 저도 어떻게 하는 거. 드디어 샵에서 불꽃놀이 사가지고 도서관에서 터트리래 어, 그래요? 와, 샵 어딨지? 샵 어딘지 모르겠어. 잡지켜. 못 들어가게 막아. 못 들어간다. 오. <웃음> 막아. 틈 없어. 틈 없어. 구슬 겹세. <웃음> 야차 이거 뒤에 소화전이랑야불 탄다. 야차불 <웃음> <차> 탄다. <웃음> <불탄다>. 도망가. <웃음> 야 이씨. <웃음> <웃음> <웃음> 미친 개. <게. 웃음> <웃음> 저기. <웃음> 어 버스 사라졌다. 나이스. <웃음> <웃음> 야 이씨. <웃음> <웃음> <어디서> 이치. <이렇게 먹었어. 웃음> <웃음> 아이 오디를 오디 오가 오디를, 오디를 가는 거 아, 아, 제발 낑겨서라 오디를 가는 거 오디를 가냐 오디를 가는 거야 님들어 오디가 오디가 드렸다 사는 게 없는데 야 맨손으로 맨손으로 이 두들겨 두들겨 패 두들겨 들이다왜 이렇게 못 싸워 이렇게 아니야 나도 이기고 오... 있어 그렇 <놈이> 아니 이 가게는 창문이란게 없나 오디를 오디오 <웃음> 아, 비상 탈출 그렇지. <웃음> 아! 오케이. <웃음> 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승리로! 자,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다면 초대대구 이 학교 좋댔다고. <웃음> 좋아요, <웃음> 댓글, 다른 영상물 구독까지 넣어 봐. 안녕.